등신머리하고 아, 아, 진어씨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야 진짜. 야! 진짜. 아, 진짜. 아, 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준비 아, 진짜. 아, 준비 아, 진짜. 아, 진 왜? 애들 왔나 보다. 임마 야, 엄마. 야, 이... 야, 왔으면 왔다고 형님한테 인사를 해야지. <웃음> 그래서 이비랑 하나 어디 있는 거예요? 야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 있다. <웃음> 가봐야겠는데? 얘들아 없어? 야! 발목보다 키스가 먼저냐? 나의 인사도 치길래요? <웃음> 저.. 괜찮은데요괜찮 어? <웃음> 근데 뭐야? <진짜? 웃음> 이 새끼 예쁘더라 뽀뽀하니까 입을 못댔네 야! 이거 여기 아까 말했던 한나랑 입이 여기 지하님 반갑습니다 반습니다한말좀한 말, 말. 그냥 꼰대들의 눈물인 전쟁말이 한게 제일 쉽다고 한 말이. 하나. 만... 잘 먹으면 어때? 와 하나, 하나, 하나. 내놔, 내 거라고. 민나 맛있어? 술좀 맛있어? 와. <웃음> 음. 아, 내거나 누구? 나 몰라? 응, 몰라. 너 여기 초대한 게 나야. 민다. 민다? 근데, 나 어떻게 알아? 여기서 널 모르는 남자들고 있나? 마실래? 땡큐.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하면 돼. 필요한 거? 뭐 아... 어... 땡큐. 다... 너가 궁금해. <웃음> 내가 궁금하다고? 왜? 나 알겠어. 아, 애들이 나 기다리는 것 같아. 나중에 봐. 네. 모두 조심하고. 그럼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? 응. 내가 있을 땐 태우 형이랑 다른 형몇명 뿐이었는데. 그렇구나. 너는 왜 나갔어? 서클 끝나면 늦으니까 우리 아빠가 조금 무섭거든 담배 좀 빌릴 수 있을까? 나 담배 안 피는데? 불도 좀 누구 쳐 데려왔어? 한나. 한나? 응. 누군지 모르겠네. 담배 고마워. 피우래 아... 나 담배 피울 줄이야. 정말? 응. 어떻게 피우는지 알려줄까? 뭐하냐? 혁주, <웃음> 왜? 아니, 형, 어디 있었어요? 여자들이랑 재미 좀 보다 갔다? 넌 씨, 아직도 말을 안 넣냐? 미안. 태우랑 한나는? 하, 한나 쟤는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? 아, 다 써?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거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거라고 야! 동 저거, 치만큼개안 그냥 하나만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, 미안하다 그냥 보내줘라 초대도 안 하는 새끼들이 쳐들어와서 파티분이 개판 치더니 아... 이제 니네만배 애들 데려가고 싶다? 그럴 순 없지 데려가고 싶다고? 마셔 그럼 한나를 놔줘? 의리 하나 없는 등신새끼들을 친구라고 믿고 있는 제가 불쌍하다 야이 새끼 놔줘 이제 꺼져 이씨. 진 야, 이피 이러다 죽겠어. 아, 병원부터 먼저 어, 들어가 야,